나에게 먹는 법 오늘은 칠리소스에서 찍어 한번 더 먹어볼까요 일단 끝에 살짝 빼주고요 그리고 잡아줘요 양손으로 양손으로 뼈를 잡아준 상태에서 음, 음. 음. 어, 이거 칠리소스 찍어 먹으니까 은근히 괜찮은데 또 이쪽으로 씹고 있죠 음. 생각 안하고 씹으면 맨날 이쪽으로 씹어 먹어요 이거 아~~ 응. 음. 음. 유독 맛있는데 칠리소스 때문에 그런가 오늘 그냥 먹었는데 칠리소스 찍으면 더 맛있어요 여자들이 먹을 때 립스틱 바른 거 생각하면서 먹나요? 아니, 그렇진 않은걸? 어차피 먹다 보면 다 지워져서 응. 음. 맥윙 이렇게 다리가 두개 있으니까 잡고 너무 커 이게 왜 이렇게 크냐? 원래는 뼈만 쏙 나와야 되는데 너무 커서 이게 다안 발렸어 매일이 커진 것 같아요. 날 따라 먹어보세요. 자, 꼭다리를. 한 입. 먹었어요? 벌써 반절을 먹었어요? 조금만 먹으라 그랬잖아. 왜 먼저 먹어요? 같이 먹으려고요, 얘들아? 나는 빨리 먹자는 다고 그렇게 먹는... 왜... 저게 저렇게 될까? 난 항상 이렇게 되는데? 음. 음? 맛있다! 음, 잘 먹는다, 어. <웃음> 음! 역시 자기는 치킨 윙 되게 잘 먹어. 이거 너무 커. 응, 음, 볼든다 아니야, 이거 남았잖아. 아유, 남았어? 어. 복스럽게 먹는다, 너. 얘참 복스럽게 먹어요. 아까도. 이걸 버리려고 했어. 그니까, 아니아니아니 어? 음. 무서워. 음 날개를 그냥 먹기 힘드니까 분리시켜서 먹어요. 음~~ 이뼈 뼈는 양쪽 이렇게 잡고 음~~ 이렇게 먹으면 날개 먹기 힘든 분들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. <웃음> 못 봤어요. <웃음> 못 봤어요. 이제 날개 되게 좋아하거든요. 날개 이렇게 먹어 줘야 지요 자, 다시 한번 날개를 일단 세 등분으로 분리해야 돼요. 이건 약간 닭다리 같은 부분이고 이게 이제 날개 그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뼈가 있잖아요 두개이 뼈를 양쪽에서 이렇게 탁 잡아줘요 잡고 음 뼈를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요 이렇게 그래 나서 이렇게 입에다가 음. 이렇게 그냥 쏙 빼먹으면 <웃음> 살짝 이 다리를 그냥 잡아줘요. 부드럽게. 그리고 한 입에 쏙 먹으면 돼요. 음. 그래요? 맛있죠난 날개가 제일 맛있죠 어? <웃음>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날개 뜨는 부분 일단 좀 이따 먹으러. 날개부터 먹으려고. 어? 음. 날개 자석께서 다 먹었어. 음, 맛있죠? 음, 음, 음. 음, 음. 지 닭날개 해체자 네?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응. 음. 음. 음. 음. 음. 해체 음. 같대 해서. 소스를 찍어서 날개 으면 시면 바람 나요. <웃음> 바닥이 안흘었어요 여기 어차피 여기 상이 있어요. 있세요 네. 이걸 먹어볼게요. 와쩐다 진짜. <웃음> <웃음> 진공청소이네 어? 치킨 육수기니? <웃음> 잘 먹죠. 음. 날개 먹는 여왕이니까 라날개요 와. 찍어서. 뿌링뿌링 소스를 무시하지 말라고. <웃음> 어, 아이고. 뿌링뿌링 소스에 찍어서. 어, 가까이서. 여기 너무 멀어. 어 아, 너무 어렵 미안해요. 하나, 둘. 음. 어. 어. <웃음> 지금. <웃음> 뭐야? 지금. 좋아? <웃음> 아이, 볼 때마다 신기하네. 너무 어, 치킨 흡수기야. <웃음> 치킨 분색이니? 이렇게 바르고, 나머지 날개 다리도, 이렇게 쏙 뺏어주면, 완벽한 날개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응? 완벽해. 나도 여러분들한테 한입만 주고 싶은데 이게 저 안타깝다 그쵸 나만 먹어야 되니까